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추석을 맞이해서 전주를 내려왔습니다! 우왜 이러는 걸까요? 그렇게 신나는 일은 아닌데? 에? 에? 에? 추석 브이로그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생얼입니다 뒤에 박스가 굉장히 많죠? 요거는 추석선물 이건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닌가? 아직 바이럴이 안 들어가서 모르시나? 저와 이제 콜라보를 해서 김을 만들었는데 와사비맛, 카레맛, 새우맛 막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건 명란맛이다 와사비가 좋아 이번 친척들 수석선물은 제가 하고 있는 김을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전주로 택배를 시켰습니다 가격도 나쁘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김을 깠는데 밥을 안 먹긴 좀 그래서 밥좀 <웃음> 갑자기 밥 먹을게요. 이번에는 전을 왕창 먹을 거예요. 정말 이건 무슨 전을? 표고았은전안 해? 다먹었네 이번 추석 때는 또뭘 얼마나 많이 먹을지 기대가 됩니다 입에 당묻고먹는네 오늘은 작은 엄마 집에서 모이기로 했기 때문에 작은 엄마 집이야 밤이야 <웃음> 그냥 밥 먹으러 나온 것 같은데 원래는 음식 준비 조금 할까 했었는데 같이 주무치고 근데 자버렸네요 꼬치, 깻잎, 명태 동태. 뭐야, 그치야? 뭐또 아, 있어? 고구마. 고구마. 깻잎. 깻잎 동그랑. 땡나이 김치 전문. 김치 안 했어. 내가 없으니까 아직 그냥. 이거 와서 헤어지자 씨가. 웬 버무리? <웃음> 버무린 왜 했어, 갑자기? <웃음> 오장을 잘 먹는데? 맛있다. 사온 거 이거. 100제? 알겠어. 1 0 선물로 보낸 찜이 여기 있네요. 아, 뭐야? 내가 처음 먹은 거야? 뭐 할머니가 했어? 아니, 여기 서했어 이거는 작은 엄마가. 응. 이건 할머니가. <웃음> 근데 그래. 먹고싶다고 그래서 했어 그래. <웃음> 많이 먹어? 네 <웃음> 내가 좋아하는 홍어 고추나또는고추장도 좋아. 해거이 가지. 아들아, 아. 침에 이제 오늘 을 오늘 피곤해피곤해너 오늘 일찍 일어났다? 한눈 뜨니까 8시? 정도 된는것 같아서 근 원래 다른 집에서 자면 은좀 일찍 깨긴 해 우리는 밥 먹고 해야겠어 시간이 안 들고. 아 자라! 왔어요? 어디에? <목소리> 아! 응, 응. 반. 반. <목소리> 어! 많이 <목소리> 겨 어? 어, 형 아, 아니, 이만큼만 해줘야 되지. 한 번, 지금 많다. 먹라이게기만 해. 먹으라좀넣달라고 아니, 짬뽕집에 갔는데. 아, 왜야, 나한테만 이렇게 많 너무 맛있어 엄마, 주민이랑 빨리 밥 먹기 전에 쌀 일을 더 갔다 올게 오늘 양비라고 준비를 다 끝나고 이제 할머니 산소에 갈 거예요 오 오늘 근데 카메라에 괜찮게 나오네? 왜 이러는 걸까요? 우와 이제 성명하러 왔어요. 여기 올라가야 돼요. 성. 밤이 초록색이에요. 터뜨리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생원이지 보자마자 샀어요. 이거 복합성분 많이 썼는데 맨 처음 수분크림 쓸을때 3,4년 전? 참살다해야 <놀람> 아, 지금 지아어 그게 이따가 왔어 지금은 딱 좋은게 딱가 음. 와러 껐어 와서 그냥 배우고 다시 이게 스턴있는 응, 아니요. 이모, 어찌 치마처럼 생겼다, 그걸로 이제 검정색인데, 4번으로. 4번으로 생겼는데 저기도 그 김이 있어. 할머니 이제 랩핑크 있어. 어 과리 고추, 뼈, 김치, 홍어, 다시마, 잔미. 밥은 조금 먹고 반찬은 많이 먹어. 그냥 찍을려, 가지. 사진 상관없어 엄마 0억정는거0 0억 정도. 100억 정도. 1도 100억 나는 할머니 안 응. 나와. 어 응, 할머니 안 나와. 0 0서 정도. 100억 정뭐도1게나쓸 것이 하나도 100억 정도. 100억 정도. 고0 0억 정도. 다다아 진짜 밥먹는좀개아 거기서 또할수있어 앉아 어서 밥먹어 배고픈 게 신맛이 고와 이거줄이지이 물줄이 물줄그럽게 맛을 아이고 팔굽지 만져, 고기. 밥, 밥 있냐? 지금 몸, 몸이 들어갈 면은 말랐는데 중면이안말라가 엄마. 맛있어. 맛어예쁘 잘했어. 그냥 얘기 안 하세요? 왕배. 밖에서 만있다 내가 오어 여기는 전주천고 여기가 그집 앞에 있는 밤에 보면 예쁜다. 오늘은 유튜브에서 이제 영상으로 첫 공개를 하는데 제가 내일 강아지를 분양받으러 가요. 서울로 옮길 네. 케이지랑 네. 구매하러 왔어요. 케이지를 사야 돼, 케이지. 소가 3만 5천원? <목소리> 뭐가 있어? <이쁘다? 목소리> 성례 안녕하세요 <웃음> <손까지> <잠시만요. 웃음> 쟤 얼마나 된 거예요? 이게 아, 한달 조금 늦어요 아진짜아이게가 엄마 견뎌요? 네얘도좀 아. 아. 경계심이 세가지고 아 안녕 아. 얘는, 얘는 저희 집에서 기르기로 했어요 응 음. 데려가서 아 나머지 지금 다 분양된 네. 거예요? 아 진짜요? 자꾸 <웃음> 인 안녕 감사합니다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그만 기다려 먹무 기다려. 야, 고기도 같이 먹시 킬로 아이고, 얼었어. 울었어 눈물이 그런, 그런가 아, 어, 울지 마. 근데 물만 먹고 있어, 요 뭐 아니 아까 물 줬는데 처음 밥 먹고 있어. 더안 먹어? <웃음> 다 남겼네. 야, 병원 가자. 이렇게 추석 브이로그는 끝이 났어. 집에 와서 이제 푹 쉬고 잘 거예요. 추석 브이로그? 전주? 뭐, 뭐 이것저것 다섞였는데 영상을 즐기보다면 좋아요, 구독, 구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